전국 각지 발차기 고수들에게 온몸을 두들게 맞으며만신창이가된김벌레 싸움을 잘하는 법을 배워 자신을 때린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매탄 시골 마을에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싸움의 고수 시라소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마가봤니다 맞은... 실라소년 선생님, 실라소년 선생님 싸움 배우러 왔습니다. 실화소년 선생님. 선생님, 싸움 배우러 왔습니다. 싸움? 후단 근거난 몰라 야, 뭐한테 한지 60년이 넘어, 이 싸움은 뭐? 선생님 제가 종로의 소문을 다 듣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얻어 터지고 싸움 좀 배우러 왔습니다. 뭐 잘못 찾으러 왔다고. 아,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십쇼 시오 싸움 안 하신다잖아 사람들 제대로 안하거 해야지 제대로 안 하는데 배에 리는 자식이 됐구만 기초부터 시작하겠어 따라오라고 발톱부터 부으라 발에 문제 있어? 부었으라니까 그 타격의 기본은 집이야. 경험치는 그초선을 보이디. 네. 몸에 힘을 빼고 바로 집으로 바로 앞선으로 잡아보리는 거지. 배울 거 아니야. 송살렛 으으로못지 않습니까? 이때 뭐 이렇게 그 싸움을 하게 되었어. 빨리 잡아라. 똥과는 포우, 참, 무서운어 자, 오늘. Good time, Daddy. Good morning, d a 고잡았